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그 단어가 기억 안 나고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막아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로 노화와 관련돼서 뇌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뇌기능을 유지시키고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그 뇌과학자들이 이미 운동을 하면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그중에서 좋은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노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어, 기억력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법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어, 많이 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 어,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들은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뇌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실 그 뇌기능 뿐만이 아니라 학습력도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, 사실 뇌의 기준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할까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뇌 속에서 그 신경세포들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할 을때그 신경세포의 연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어, 대학에서 요그 캐롤 브레인이라는 그 분이 교수님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알츠하이머라고 아시죠?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치매에 관련된 그 알츠하이머 질환을 갖고 계시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확실히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는 분들이 평상시에 운동 부족인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22%가 운동 부족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씩 하루에 한 오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한 2, 30분 정도만 이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증세가 확실히 호전됐다 라고 하는 것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기능을 좀향상시키는 운동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미국의 그 일리노이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운동을 시켰는데 어 운동을 시키니까 뭐가 증가했느냐 학업 성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운동을 시키고 나서 다른 것도 좋아졌습니다 비만율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이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어, 비만인 아이들이 10명 중에 거의 뭐 3명, 30% 정도가 평균적으로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학교에서는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한 1, 2년 시키고 나서 보니까 비만율이 확실하게 다른 학교보다 거의 어, 10분의 1까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돼 있고요. 근데 그건 뿐만이 아니라 학업성적이 증가했다라는 거죠. 과연 뭘 의미할까요? 어, 이제 이러한 그 내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니까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의욕도 생긴다는 것이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뇌기능이 좋아지고 학습력이 증가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그 신경세포가 결합이 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기억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해마에서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죠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운동 중에서 과연 어떤 운동이 이러한 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어,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물론 이산성 운동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걷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, 사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,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꼽는다면 어, 뇌기능 형상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찾아 줄수 있는 것 바로 저는 산책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산책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된다라는 많은 또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어, 햇빛이 쬐는 곳에 산책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이렇게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,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어, 우리의 심리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많은 뇌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요 어, 산책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산책을 하면 이렇게 또 어, 마음도 정리가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, 창의력이 증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우리 뇌에서는 그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기억력이 있는데 그 자격, 작업 기억이 많으면 굉장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. 근데 이 작업 기억을 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어 우리의 창의력을 증가시킨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건강한데 그중에서놀 우리가 마음도 힐링시키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고 그 중에서 저는 어, 산책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, 작업 기억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창의력도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하루에 한 2, 3 0분 정도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죠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시간 틈나는 대로 산책하려고 노력하는데, 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열심히 산책하셔서 더 좋은 내 기능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